부평구가 지난 10일 부평구 평생교육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m g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2기 부평구 주니어보드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부평구는 구민들의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더큰 부평을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0일 구청 상황실에서 부평구 평생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부서 부서장, 부평구 문화재단 주요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는 이번 연구 수행을 맡은 배운주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과업 수행 계획을 보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지난 하반기에 인천시와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부평문화재단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각종 위탁사업 수행으로 각종 문화예술과 교육 등 규모가 한층 커졌는데요. 이에 부평군은 전문적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전생에 애 걸친 평생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가 있는데요. 2기 부평구 주니어보드가 본격적인 조직문화소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제2기 부평구 주니어보드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주니어보드는 이날 발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받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조직문화 발전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2기 부평구 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7년 이내에 젊은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34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8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세대 간 가치 공유, 근무 환경, 일하는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개선방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간부 공무원 대상의 리버스 멘토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주역이 2기 부평구 주니어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산곡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지역 내 저소득가정 30곳을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함께한 위원장은 치솟는 물가에 위축됐을 가정에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갈산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0일 함께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갈산이동환경지킴이 노인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직접 무인 주문기를 체험해 볼수 있어 도움이 됐고 새로운 기기 사용에 두려움을 갖는 노인들을 위해 이런 교육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부평중학교 강당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중고등학교 총 10개 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2023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에어로빅과 국학기공을 배울 수 있는 건강체조교실은 3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8개월간 현장 자율 참여로 운영되 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한 초보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전거 못 타시는 분, 두려우신 분, 어려우신 분, 부평구가 도와드립니다. 내 기수별 연중 수시 접수이며, 만 13세 이상, 65세 이하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봄의 선구자라 불리는 개나리는 벌써 꽃망울을 피웠는데요. 봄꽃 중에서도 벚꽃은 유독 사랑을 많이 받는 꽃입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벚꽃의 마음을 빼앗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은은한 핑크색 때문인데요. 사랑을 대표하는 핑크색은 치유와 휴식의 색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페피콘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내부를 온통 핑크색으로 꾸미고 실험을 시작하자 수감자들의 성격이 점점 잠잠해지고 폭력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핑크빛 에너지가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우리 부평도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핑크빛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